<목소리> 오 이거 기분이 좋아요 우리 타투 오 이거 우 타투 기분 좋아 지금 네오 기분 좋은데 아오 예쁘다 오, 오, 오, 오 귀여워 타투 <목소리> 귀정사고 기분 좋아 귀여워 하니 빰빠바밤 빠빰 바바밤+ 바밤바밤밤바밤바밤 우아+ 우아 밤바밤바밤바+ 바로 밥바밤바밤바밤바밤바 우아+ 우아 키가 없었지 예 그때 의 아름다 운모습난 넋을 잃은 마라지 <웃음> 백설알이리봐백설알 이리와봐 백설아, 이리 백설아 백설아 설화 설화 설집사는 이제 두려움의 존재가 되었습니다라고? 오 허니 어 베이비 영원 하기도 하지 왜 믿지 내게 오지 왜 할일 없지 우아우아빰빰 빠밤 빠밤 어아우아 도토 타토 혼이 나간 거 같다고. 도토야. 도토야. 다토야. 괜찮아. 다토야. 다토야. 너 혹시 나간 거 같아? 니말 심해. 어떻게 넋이 나갔다고 할수 있어. 도토야. 타투야, 타투야. 그때를 처음 본 것은 난 움직일 수가 없었지. 아니야, 타투 지금 죽은 척 하는 거야. 타투야, 타투 내가 괴롭히면 죽은 척해. 타투야, 타투야 죽었어? 사람 방금 한숨 쉬는 거본 사람? <웃음> 진짜 숨세 번들이, 숨세번 들이키더니 한숨 쉬었어. <웃음> 이렇게? <웃음> ご視聴ありがと<音楽>